자하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안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정말 기다렸던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카일이 신규 캐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는 죽음 그 자체였다 아무리 깊고 먼 곳으로 도망쳐도 내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가 춤추며 터어놓은 칼고 이렇게 퍼지는 비명. 서늘은 침묵뿐이었지. 니놈을 네 만나기 전까지는 내 유일한 옷점이자 스타스. 찾아 숨통을 끊고, 완전한 죽음이 될 것이다. 세븐 나이트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밤의 추적자, 카일입니다. 오, 사슬로 셀이 찢어불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셀 일단은 뭐, 어, 장착 효과 보니까 불 데미지 3 해가지고 불속성 데미지 5% 적용이 있겠고요. 삼각성 시에는 근접 피해 증가 3%가 적용됩니다. 불 5%, 근접 3% 퍼가지고는 8% 맞겠다. 그죠? 그 다음 저처럼 근접 캐들 많이 쓰는 사람분들은 여게더 어, 좋겠다. 그죠? 불 3% 더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 어, 그 정도가 되겠고 스킬 한번 싹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타는 연계 4탄 평타리로 나가는 것 같고 뭐 경직매상태에서쭉 때리겠습니다 이게 뭐 평타 모션도 어떨지 평타 사슬이니까 좀 범위가 어떨지도 조금 어 궁금한 부분이고요 액티브 스킬 첫 번째 철새 쌍무입니다 사슬을 이용한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적질에 뛰어듭니다 이게 굉장히 좀어 적질에 뛰어듭니다가 어떤 느낌일지가 참 궁금합니다 뛰어든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르고 날카롭고 심플하게 팍 들어가는지 그게 되게 좀큰 부분일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자 스킬 보면 연계 스킬 1 해가지고 밀치기 팍 들어가면서 팍 미는갑지 애를 밀때 놀라운 건요 바로 연계 스킬 1부터 회피가 붙어 있습니다 회피요 쓰자마자 회피입니다 마치 태호 2스킬 같은 느낌입니까? 쓰자마자 회피. 그 다음에 영, 연... 뭐 근데 적진을 뛰어드는데 바로 쓰자마자 회피라고. 이게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보이고. 연계 스킬 2. E. 어, 데미지 주면서 공중으로 띄웁니다. 뛰 띄웁니다. 어, 적군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물속성 데미지 감소 10중첩을 준다. 야, 이거 뭐, 물세인을, 애를 완전히 보내뿔라는가? 물세인을. 뭐 그런 느낌인가? 아니면은 뭐, 뭐 요즘 해리도 좀 많이 보이잖아요? 뭐, 해리나. 저물 스파이크 어 연결해서 물 스파이크 잘 쓰시는 분만나본적 있는데 대단히 아프더라고요 뭐 그걸 어떤 것들이라나 하여튼 물 데미지를 10중첩 이게 5%씩이지 아마 1중첩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5%면 50% 감소 아니야 10초 동안 수치는 제가 정확히, 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스킬 사용 시 적용 효과가 또 해피입니다. 해피. 1, 1번 모션, 2번 모션, 둘다 해피가 붙어서, 이거 무슨 태호처럼, 어휴, 예,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스킬이 철쇄의 포갑입니다. 자 20레벨부터 사용 가능하고 사슬을 연속으로 휘둘러 적을 공격합니다. 연계 스킬이 1, 2, 3,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훙스, 훙스, 훙스, 뭐 이런 느낌 나올려나어그 범위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슬 끝에 달린 칼이니까 꽤 범위가 있지 않을까요? 근딜인데도 범위가 좀 있으면 상당히 좀 유리할 걸로 보이고 자 연계 스킬 어, 첫 번째가 이제 밀치기 들어가겠고 적군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받는 불속성 피해 3중첩 자, 받는 불속성 피해 증가 3중첩입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경직 면역 밀치기 면역 넘어지면 공중 면역 이렇게 네 가지가 면역이 됩니다 공중까지 면역이에요 이거 쓸때 공중까지 면역이다 자, 인계 스킬 두 번째 또 밀치면서 적군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받는 불속성 피해 또3중첩또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요 연계 3스킬 때 어, 비로소 넘어뜨려 버립니다. 예, 넘어뜨려 버리고 100% 확률로 받는 불속성 피해 피해 증가 이중첩 들어갑니다. 총어 8중첩입니까? 예, 팔 중첩 넣으면서 애를 잡아뜨립니다. 어, 지가 또 불속성이라서, 칼 지가 불속성이라서 자기 데미지가 그 뒤로 잘 박힐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레이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레이첼로, 어, 만약에 레이첼의 속성 스킬이 여기서 터진다면, 잡아진 애한테 퐁퐁퐁 쏘면 어휴, 대단할 수 있습니다. 대단할 수, 하하하, 있... <웃음> 야, 불이라, 어, 자. 액티브 스킬 세 번째, 쇠겸 폭파입니다. 세겸 폭파,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나 깜짝 놀랐습니다. 회피입니다, 이것도. 회피요. 와, 역시 이게 스토리상 태호랑 태호를 스토킹하는 강적이잖아요. 태호가 어, 약간 좀. 피곤해야지, 카일은. 몇 날, 며칠을 밤새 싸워가지고 승부가 잘안 났다는 그둘 아닙니까? 태호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둘이서 계속 회피해야 되니까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싸워도 승부가 안 났었겠지? 음. 자, 어쨌든. 전방에 사슬을 크게 휘둘러 지면을 내리칩니다. 이것도요. 거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슬을 훅 휘둘 수 꽉 치는데, 이게 바로 코앞에다가 칠 거냐. 근데, 사슬검이니까 바로 코앞에 치지 않을 것 같아요. 꽤큰 범위로, 꽁! 이렇게, 어 이거 뭐고, 이거. 자, 쾅 이렇게 치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거 맞은 애는, 공중. 어, 뜹니다, 또. 와, 괜찮은데? 일단,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 괜찮아보 뭐, 이각성치 스킬 변경이 되는데, 어, 이거도 또, 지면을 내려치고 큰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에, 뭐가 더 붙냐냐. 공중에다가, 5초 동안 실명 3, 붙습니다. 적군에게 100% 확률로 5초 동안 실명 3입니다. 이 실명이 세나래에서는 우리 실명 어떤 보스에서 당해본 기억이 있다 그죠? 우리 길드원들이랑 지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실명 이게 막 빗나감 뜨는 그런 실명일까? 근데 어 세나리에서는 빗나감이라는 게 없죠? 예,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적중 빛나감이 없는 거 없죠? 어, 어. 그러니까 이 실명은 눈앞이 순간 안 보이는, 그래서 시야가 완전 시커멓게 돼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그 상태 있죠? 그게 한 5초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 다음 스킬 뭘 쓸지를 오로지 소리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플 준비하세요 사플 이것도 역시나 회피하면서 때립니다 굉장히 괜찮죠 회피가 두 개나 붙었다 회피 두개 공중 뛰어넘두개 넘어트리는 거한개 와우 스킬 구성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모션은 내일 봐야 됩니다 내일. 자, 속성 시너지입니다 속성 중요하죠 속성 시너지 저기 속성 결정 상태일 때 사용 가능한데 불속성 결정이나 땅속성 결정일 때도 나갈 수 있습니다 땅속성 결정일 때도 그러니까 소노공이랑도좀잘 어울리겠고 팬더 어, 우리 쿵푸 판다 같은 자석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걸로 보입니다. 어, 여기 이제 밀치기 들어있겠고요 야우, 중요합니다. 예, 밑줄 한번껴웁시다 적군에게 50% 확률로 10초 동안 생명력 회복 불가. 10초입니다, 여러분. 10초. 어, 우리 악마 세인한테 회복 불가가 이 스킬에 붙어있죠. 근데 그게 몇 초였더라? 그렇게 길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당해도 약간만 좀 해피하면서 좀 도망다니면 회복이 써지거든요. 근데 이게 10초면 상당할걸? 10초면은 연희가 그 연희 무적 딱 받아가지고 쫓아오는 그 정도 시간 되잖아. 10초면. 상당한 시간 아닙니까? 이동한 생명력 회복이 순간 안 됩니다. 물론 50% 확률이긴 하지만 어 근데 잠깐만 미리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100% 확률로 10초 동안 생명력 회복 불가 또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이각성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침묵 공격인데요 저기 침묵 상태일 때 나갑니다. 이거 어 밀치기에 공중 있습니다. 공중 있고 100% 확률로 3초 동안 실명 있고요. 자 폭발 부추객이 오각성에서 사용 가능한데, 자 오각성 정도 한카이은 정말 무서운 게 상대 피를 막못 채우게 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까 50% 확률로 10초 동안 생명력 회복 불가가 있는데 요거는 100% 확률로 10초 동안 생명력 회복 불가입니다. 10초 동안 힐을 못 쓴다? 리나의 힐이 딱 들어와 있는데도 못 쓴다 상대가 그 사이에 찢겨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 힐이 딱 떴다는 건 피가 한 50%까지 깎였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그후로 10초 동안 힐을 못 한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거기다 공중 있습니다. 공중. 공중에 뜬 거를 힐 하면서 탁 착지하고 싶을 텐데 그럴 수도 없다. 자, <웃음> 회피, 뭐, 회피하고요. 후방 회피 있고, 어, 변신 효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변신 효과 중요합니다. 이제 카일로 변신했을 때, 데미지를 입히면 20% 확률로 대상에게 침묵을 3초 부여한다. 침묵 뭡니까, 여러분? 침묵. 우리 물세인에서 봤다, 그죠? 어, 물세인이 1스킬 훔훔 하고 팍 찍는데 그거 맞으면 순간 스킬이 안 나가죠? 스킬이 상순간 안 나가는데 그런 느낌이죠. 카일은 데미지를 입히면 20% 확률이니까 무슨 다른 스킬 쓸 때마다 막 평타 때리다가도 침묵이 뜰 수가 있겠습니다 20%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사각성 시에 확률이 달라집니다 사각성 시에 데미지를 입히면 35% 확률로 대상에게 침묵을 무려 5초간 부여합니다 5초 동안 스킬을 못 쏜다? 이거 겁나 무서울걸요 5초 동안 스킬을 못 쓰면 상대를 막 쫓아오는데 자기는 스킬을 못써 죽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칼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내일 이제 스킬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뭐 이게 뭐 질질근다든지, 뭐 어떤 좀 속도감 좀 만약에 느리다든지, 사슬 너무 크게 돌리가지고, 슈어숙 슈, 콩 이런 식으로 막 느리 터졌다든지 이러면 쓰레기겠지만, 어,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일단 내가 보기에 쓰레기일 리는 없고요 적어도 쓰레기일 리는 없고, 어느 정도 오일까 아니면 적당할까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내일 한번 시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복기 시계 들어갑니다 그동안 전부 엄청 했는데 다 털어봅니다 내일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역시나 카일은 스페셜 소환으로 나오겠죠 우리 스페셜 소환 그 뽑기권은 계속해서 이어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하신 분들 좀쓸수 있겠고요. 제가 500장 모아놨습니다. 500장. <웃음> 아 내일 진짜 내칼 갈았다. 5 0 0장에 루비 4만 개 이상 모아놨습니다. 아 내일 생방 한번 기대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스페셜 보스로 또 카일이 나오겠죠. 예, PVE 컨텐츠로 카일을 두디리 패면 어 결국에는 또 누구나 카일을 하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명함은 누구나 가능해진다. 어 이거. 참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자 스페셜 보스가 좀 많이 심플해졌다 그죠? 3단계 우리 소노공 패면서 많이들 잡아 보셨을 텐데 어, 스보가 이제 좀 쉬워요 뚝딱 두드리 패뿐이면 됩니다 스페셜 보스 클리어 보상 이렇게 기존과 동일한 구성으로 받을 수 있겠고 제압기 하면 제압기 보상 더 받겠고 아마 또 제압기 나오기 전에 애를 녹이 풀것 같긴 한데 자 신규 아이템이 나옵니다 광염 쇠 자, 카일목입니다. 그죠? 사슬 끝에 달린 칼날인데, 아, 요거가 어떨지, 요것도 이제 모션을 봐야 알겠지만, 좀 기대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 액티브 스킬 1에 어, 적전으로 뛰어들잖아요? 이게 공중이라는 거. 그죠? 공중. 공중이다. 액티브 스킬 2는 넘어집니다. 액티브 스킬 3은 공중이다. 자, 각성이 아닐 때에도 공중 붙어 있죠? 어, 이러면은, 생도결투에서 콤보 넣기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진짜 써봐야 됩니다 모션이 모션이 많이 너무 느려 가지고 콤보가 연결이 안 된다 이러면 은 별로일 것 같고 그리고 모션과 약간 범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 근데 왠지 좋을 것 같아 태호의검 뺨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기대감입니다 내일 써봐야 한다는 거 자, 영웅무기 뭐 기존으로랑 동일하게 조합하면 되겠고 자 이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5대5 영웅전이 드디어 세나랩에 있던 거 요거 이제 오픈이 됩니다 자 우리 세나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시간 결투가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막, 막 손에 땀을 지고 환호를 지르게 하는 그런 짜릿한 맛이 있지만 음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데오 결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나처럼 ai 대 ai 덱을 짜는 재미죠. 덱을 짜고 그걸 지켜보는 감독의 시선으로 즐겨보는 그런 결투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 저덱 뭘로 짤까? 진짜 진짜 다양한 덱 조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태호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ai 대 ai 싸움이면 검태호의 그 광역 딜을 상대 ai들이 막그고 피하고 이러지 못할 거거든. 그냥 a i 에서 돌대가리라 지고막 걸어 들어올 거거든. 막 쉐리 돌리고 막 쇼쇼쇼쇼 쇼쇼 쇼쇼 거기다 카일도 좋을 것같아 카일도 회피가 두 개나 있잖아 그거 막휘돌리는 동안 안 맞아 우리는 되게 좋지 않을까 어 연희도 좋을 것 같아요 연희가 이제 야 운석 떨어진다 이러는데 a i 도못 알아보고 그냥 운석 대가리 톡하네 맞는 거지 <웃음> 다 기절해가지고 오늘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랐는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세나투 했던 때처럼 이게 이제 후열, 중열, 전열에 다섯 어, 명 배치를 한다 그죠 배치를 하니까 어, 연희 같은 거좀 뒤에다 놔두고 그죠 좀 약간 뭔가 전략적인 배치도 필요해 보이고 거기다가 좀 약간 남달랐던 건 뭐냐면 자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다섯 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시너지 효과에 도움을 주는 세명의 영웅을 지원열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오요거 때문에 어 시너지 좋은 애들 이런 애들 3명 3, 무려 3명입니다 이것도 한명 정도가 아니고 3명이 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애들을 시너지에 넣을지도 상당히 다양한 덱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간보상 이런 것도 더 챙기면서 아레나 주화로 뽑기권이나 악세 뽑기권 그런 거막살수 있겠고요 골드도 이렇게 받아 나갈 수 있는 어떤 전장이 하나 더 생겼다 요렇게 보입니다 오대오는좀 스트레스 안받고 덱 짜가지고 이렇게 감독으로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싸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PC버전 우리 PC버전에는 결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막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결제하고 이랬었죠 이제 PC버전에서 결제가 됩니다 잘했네 잘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 카드 소환 목록에 어, 손오공이 추가됩니다 소환권이나 선택권 미리 받아 두신 것들 거기에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일반 카드 소환 목록에 선호공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중요합니다 태생 4성 영웅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조합식이 추가가 되는데요 어,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레이첼 육각하신 분들 뽑기했는데 레이첼 또 나와가지고 막, 막 남아 두시는 분들 있죠 어, 저도 두 장이나 있거든요 그런 자석들 이거 어디다 쓸기고 이거 어? 이거 뭐 승급하는데 재료를 넣어볼까 내가아 절대 넣으면 안 되지 앞으로 뭐가 바뀔지 모른다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잘됐네요 금마들을 태생사성영웅 카드 3장을 새로운 태생사성카드로 바꿔준다 주 1회 주 1회 바꿔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다만 최대 각성수치까지 성장이 완료된 태생사성영웅을 중복으로 획득한 경우에만 조합 재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예를 들자면 미르 같은 자석 있잖아 그런 거 만약에 하나 떴어 나 이거 안쓸 건데 그냥 바꿔 먹어야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르가 육각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꿔 먹을 수가 있다 어, 이해되셨죠? 어, 근데 나 미르 육각 찍었는데 씨. 미르가 너무 잘떠 이제부터 미르는 저는 옆 바꿔 먹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조합으로, 오,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영웅입니다. 무려 수리검, 에이스, 수리남 들어있습니다. 손오공 들어있고요 악세인 들어있습니다. 와, 요거는 이세 명은 진짜 군침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 이세 명은 뭔가 스페셜해? 하여튼 일반 영웅이라 해놓고 사실 스페셜해? 그래서 1.44 확률이고 나머지 좀 이하 잡 아, 잡, 아, 잡은 미안합니다. 잡은 아니고, 이하 진짜 일반 영웅들, 어, 일반 사성 영웅들, 걔들은 2.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일반 사성 영웅들도 좋은 애들이 정말 많죠. 진짜, 어, 저도 다이아, 지난 시즌 이제 다이아, 다이아 티어까지 올라가가지고 결투장 즐겼는데, 다이아좀 가니까, 아, 정말 다양한 택들이 있, 있더라고요 좋아요 또, 걔들이 다. 막 캐리로 막, 그냥, 찍어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 판다. 판다는 진짜, 어, 예, 판다. 개 좋죠? 개 좋고. 나 세르비누스로 날뛰는 분도 만난 적 있다? 세르비누스 육각인가봐.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개 세던데? 개 세요 여포 육각인 분이랑도 맞닥뜨려 봤고 되게 세요 아나 심지어 카르마한테 처맞아 본다 있겠습니다 카르마가 육각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카르마가 이렇게 가드하는 모션으로 가드 모션 잡고 쭉 다가오거든요 저 뭐야 저 때리면 딜이 안 들어가나 보다 이제 방어 상태로 다가오다가 퍽 찍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그거 한대 맞은 뒤로 뭐 연타를 몇대 맞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와 이게 정말 다양한 고수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조합 화면의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좋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진짜 아, 되게 귀찮았거든요. 조합, 조합을 하려다가, 아, 이 재료 모자라네. 나가가지고 다시 가방으로 가가지고 다시 걔를 찾레서업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요 버튼인가 봅니다. 아마. 터치하면 바로 여기서 레업을할수 있나 본데요. 맞나요? 레벨업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된다? 팝업이? 그냥 좀 하여튼 여기서 레벨업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좀 정확히 와닿지는 않는데 음 어쨌든 여기서 뭐타치하면 팝업 뜨든 어쨌든 거기서 레벨업을 할수 있나 봅니다 팝업 뜨면 레벨 되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탁떠 가지고 거기서 레벨업 되는 거 아닐까 그것만 좀 바꿔도 진짜 좀 전리품 제약할 때좀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참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카드 필터 정렬 기능이 개선되는데요 어, 요런거 좋습니다 예, 가방에 뭐꽉 차있는데 그걸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태생등급 정할 수 있고 장비 테마를 그랑시드냐 달빛섬이냐 창천전나 디트리아냐 이렇게 장비 테마 고를 수 있고 거기 달빛섬 총만 좀 보여줘 봐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것도 좋다 뭐 오늘 좋은게 너무 많네 와, 이거 진짜, 나 좀,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강화할 때, 강화할 때 자동 등록 버튼 탁 누르면 맨날 씨, 뭐 경험치가 초과된다 하잖아. 그래서 재료를 빼야돼. 몇개 빼다가 또, 또, 야, 이거, 아이, 너 너무 많이 뺐네. 해가지고, 야, 이거 맨날 뭐 뭔줄 알죠? 여러분. <웃음> 그래서 내가 AI가 좀 똑똑해져가지고 이걸 딱 맞춰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 그게 되나 봅니다. 그게 되나 본데요? 필요한 경험치 근사값에 가까운 재료들로 자동 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래서 그냥 자동도 탁 강화 딱 이렇게 좀될수 있도록. 여러분 편의성 좋습니다. 아 요것도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야 이게 이번 업데이트네가 왠지 기대되더라. 삼성 장비 이거 여러분 삼성 장비 이제 얘가 뭐 귀한 애야? 삼성 장비 귀해? 그냥 경험치 수준밖에 안 되잖아 이작전도 이제는. 그래서 이 말을 경험치에 넣으려면 매... 넣을 때마다 삼성 이상이 선택되었습니다. 진짜 확인, 확인, 삼성 확인, 삼성 확인, 삼성 확인, 삼 이게 진짜 개짜증나는데, 이제는 그거를 꺼버릴 수 있어요. 팝업 설정에서 선택을 할수 있고요. 장비 레벨업 이 부분은 꺼으라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봅니다. 그것도 이제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와하하 <웃음>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호들갑되는것 같은데 진짜 진짜 이건 내가 너무 바랬던 거야 자동질주 시작시간을 시작 시 최소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된다고 했는데요 자 1초가 걸려요 원래 이 1초가 큽니다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왜냐면 밤새도록 얘가 수리나미가 뛰다니는데 밤새도록 이 1초를 몇 번을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에다가 애를 세워 놓고 그, 뭐, 스페이스바에다가 무슨 화장품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밤새 돌렸다, 돌려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그것도 이제 맨날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돌리거든요. 에, 몰라, 씨. 이렇게 돌리는데 핸드폰으로 좀 돌릴 수 있게 해줬어야지.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된다 이 말씀이죠. 자동 질주 시 시작 시간이 최소다. 이 최소가 한 어느 정도 될까? 0.5초냐? 한 0.3초? 0.1초면 좋겠다. 탁 하면 바로 좀 뛰쳐나가게.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자사 돌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건 좋죠. 룸버스 입장했는데 아예 싸우지도 않고 날먹하시는 분들. 아,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날먹하려고 하면 아예 참여 안한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라도 치시면서 같이 싸우길 바라구요 요것도 좋다 그죠 어, 룸보스 입장했을 때 자동전투가 꺼져요 그죠 그래서 안그래도 룸보스 입장할 때 약간 렉이 좀 있는데 자동전투 빨리 안 눌러져 그래서 약간의 조금 짜증나는 정도 그런 느낌인데 어, 아예 그냥 자동전투 설정이 되어 있다면 룸보스 입장시에 자동전투가 유지됩니다 바로 뛰어가겠네 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모험도전 콘텐츠에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었는데 우리 아군이 이제 부활시켜 줬을 때 자동전투가 또 풀려 있어요 그런 것들 어, 유지되도록 개선 됩니다 이것도 좋다 그죠 넥서스 코인 빠른 토벌 눌리 붙을 때 어... 토벌보상이랑 드랍보상 모두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어. 원래는 안 들어왔었나? 아 지금 아, 나는 한 번씩 토벌돌리... 이게 빠른 토벌 해봤는데안들어옵니까 안 이거? 야이시라이내가 몰랐는데? 자, 어쨌든 토벌보상하고 드랍보상이 이제는 빠른 토벌 차카닥 돌리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좋은 건가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냥 좋네 하여튼 그러니까 토벌 성공 확률 같은 건 제거되고 그럼 무조건 성공인 거지 토벌 하면 네, 그렇게 되게 되겠고 게되그 다음에 성장 결과 화면에 여신의 축복 진행도가 노출된다 뭐 이런 거 카드 승급 뭐 태생 3 영웅 20레벨 레벨업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팝업으로 한번 알려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블랙,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소환이랑 100일 기념 이벤트들 오늘 제거되거든요. 이거 보신 분들 꼭다 쓰세요. 어, 까먹으면 안 됩니다. 꼭저 같은 사람이 잘 까먹거든요. <웃음> 내가 이런 카 이런 소환권을 꼭 마지막 날거못 쓰고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꼭다 쓰세요. 저는 지금 오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 쟁여 둔거 있다면 다 쓰시고 상자 다열르세요 자, 요번에도 합니다. 카일 소환 성장 이벤트입니다. 어, 우리 카일이 뽑기만 하면 우리 카일 소년이 대학 갈 때까지 학비는 지원하겠다. 뭐, 이런 느낌의 이벤트죠. 어, 스피셜 소환 10회 이렇게 쭉 뽑아 나가면, 뽑아 나갈 때마다 어떤 음, 카드 뽑기권 10장씩 막 받기도 하고, 보상도 좋습니다. 보상 좋은 보상들이 쭉 줄지어 있고요 카일 획득 1회 하면 또이런 것도 받겠고, 카일 뽑아가지고 달성하고 이제 키우기만 해도 5성승급 두 장부터 해가지고 쫙좀 받도록 되겠습니다. 요 이벤트도 이제 좀 약간 문화로 이제 좀쭉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선멸 지원 이벤트입니다. 뽑기할 때그 무표정한 그 남자구나. 어, 그 형. 그 형이 이벤트를 지원해주는데 뭐냐. 5대5 영웅전. 어, 하실 거죠? 다들? 5대5, 5대5 영웅장 안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우리 세나스러운 컨텐츠입니다. PVP가. 요거 하여튼 50회 참여하다 보면은 이런 보상들을 카드 소환권 다스 장, 다스 장, 다스 장. 와, 2 0 장부터 해가지고 어, 이렇게 5성 조합 무기까지 이렇게 쫙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정도고요 개발자 노트가 한 시간 전에 또올라왔더라고요 보면 이제 어, 주로 오늘 업데이트 내용을 좀 압축정리 하셨던데 5대5 영웅전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프리시즌으로 시작하게 되겠고 즐길 때마다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아론의 선멸지원 이벤트도 우리 방금 살펴봤죠 어 즐겨보시면 좋겠고 신규 스페셜 영웅과 스페셜 보스 음 카일 또 두드리 패면 카일 하나 주겠죠 호쾌한 사슬 액션이라고 했으니까 호쾌하다 뭔가 하여튼 잘팰것 같은데 편의사개선상 최대 각성된 카드 조합해 가지고 또 다른 사성으로 만들어내는 거 주의 한계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랑 넥서스 사냥터 빠른 토벌 했을 때 드랍 보상이 추가된다. 어, 기존에는 빠른 토벌로는 드랍 보상을 챙겨갈 수 없었다. 어, 나는, 야나 같은 후보들은 그냥 빠른 토벌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어, 그런 걱정 없이 다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 자동 질주 대기 시간 개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아바타가 질주하는 순간 바로 달려나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바로 라는 말을 썼을 정도면 한 0.1초 아니면 진짜 실시간 어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자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다음 강화 재료 자동 등록 개선 자동으로 착 등록해도 근사값에 가까운 재료로 좀잘 이렇게 한 방에 할수 있도록. 그리고 정렬 기능 좀 개선되겠죠. 아까 다 봤던 거고. 12월 마지막 개발자 노트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될 대규모 게임 개선과 신규 콘텐츠가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생방 때 만납시다.